지난 동영상에서 소개했던 제품인데요. 배터리 지속시간이 8시간.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족해서 새로운 제품을 찾아봤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1만 mAh. 지속시간이 30시간 이상입니다. 복잡한 설정 없이 유심만 꽂고 껐다 키면 바로 인터넷이 연결됩니다. 유심 어댑터는 챙겨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통신삼사가 사용하는 B13578을 모두 지원하는 충전식 LTE 라우터입니다. 배터리 충전식 제품이에요. 뜨거운 여름에 햇빛에 세워둔 차 안에는 두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엠정입니다 요즘 세컨하우스, 농막, 주말 농장을 장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다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심어놓은 고추는 잘 자라고 있을까? 밤새 폭풍 후에 지붕이 날아가지는 않았을까 너무 오랫동안 비어둬서 누군가 도둑이 들지는 않았을까 요런 것 때문에 많이 불안해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렇게 생긴 와이파이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요거 회전도 하고요 동작을 감지해서 켜지기도 해요 뭐 보안용으로 좋겠죠 그리고 겨울에 추워지면 동파가 될까 불안하잖아요 보일러를 자동으로 켜주는 와이파이 스위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모션 감지 센서를 장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긴 자기 세컨 하우스 주변을 정찰할 수 있는 로봇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찰로봇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세컨하우스에선 IoT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IoT를 쓰려면 와이파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IoT 장치를 쓰자고 매달 와이파이 요금을 내는 것은 매우 아깝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소개한 작은 USB 타입 LTE 라우터인데요 이건 통신거리가 10m 이내에요 자동차에서 쓰기엔 좋지만 세컨하우스 전체에서 사용하기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컨 워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와이파이 라우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제품을 테스트했고요. 얘네들은 탈락. 저희가 고른 제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게 있습니다. LT 라우터는 속도가 느린 2.4기가 헤르츠만 지원합니다. 넷플릭스 스트링을 보기에는 엄청나게 느린 제품이에요. 제가 소개하는 LT 라우터는 데이터 쉐어링을 통해 세컨하우스를 원격으로 통제하는 용도입니다 와이파이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고요 보일러를 껐다 킬수 있고 모션 감지 센서를 사용하기 위한 LTE 라우터예요 세컨하우스에서 넷플릭스를 고화질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선 와이파이를 설치하거나 모바일 핫스팟을 이용하세요 이 제품은 SK, KT, LG텔레콤을 모두 지원하는 LTE 와이파이 라우터입니다 뒤에 유심을 꼽으면 LTE 데이터를 와이파이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K와 KT는 저희가 잘되는 거 확인했는데요 LG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LG 통신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자제해 주시고요 이 제품을 사용하려면 220V 전원이 필요합니다 어댑터를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12V 파워뱅크에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비전력은 3W 이게 120A니까요 이 제품 하나면 20일 연속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20일? 많이 사용하네요 했던 얘기 또할 거니까요 아는 분들은 건너뛰세요 통신사와 요금제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분들의 요금제에는 데이터 쉐어링 다른 기기에 나눠줄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SK텔레콤 5G 프라임 요금제를 사용하는데요 모바일 기기 하나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30기가의 데이터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KT와 LG도 비슷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요금제를 확인해 주세요 추가외선을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를 나눠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컨하우스에서 공짜 와이파이를 쓸수 있습니다 아 물론 데이터 사용하는 건데요 추가요금이 안되니까 공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대리점에 가서 유심을 발급 받으세요 SK는 T월드 대리점으로 라우터를 들고 가면 유심을 발급해 줍니다 꼭. 핸드폰용 유심으로 발급 받으셔야 하고요 KT는 원칙상 라우터에 유심을 발급을 안 해주고요 라우터 요금제 가입하라고 번유를 합니다 KT 갈 때는 이거 들고 가지 마시고 핸드폰, 안 쓰는 핸드폰 하나를 들고 가서 유심을 발급 받으세요 그 유심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나노 유심을 사용합니다 통신사에서 발급 받은 유심을 바로 끼우면 되고요 유심을 꼽은 후에 서비스 등록 과정이기 때문에 LTE 라우터를 최소 3회 이상 껐다 켜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 껐다 켜고 한 번에 됐어요 대부분의 경우 별도 설정 없이 자동으로 인터넷 연결되는데요 와이파이 이름과 암호는 기기에 써 있습니다 라우터를 여러 번 껐다 켜도 인터넷이 안될땐 라우터에 와이파이로 접속한 후 관리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관리 페이지 주소는 192.168.101이고요 기기에 적혀 있습니다 구글 크롬에서는 보안 문제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안 설정을 바꾸면 되지만 설명하기 힘듭니다 네이버 웨일로 접속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한방에잘 됐어요 관리 페이지 아이디와 비번은 어드민이고 제품에 적혀 있습니다 관리 페이지 언어는 중국어와 영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한국어는 없습니다 관리 페이지에 l t 가 연결된 것으로 나오면 각통신사의 APN 값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LTE 연결이 안되면 U10 연결이 안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라우터 사용이 안됩니다 각 통신사 APN 설정 값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APN 값은 제품 판매 페이지도 적어놓았습니다 APN 설정 화면입니다 이곳에서 매뉴얼 세팅을 이네이블로 바꿔주시고요 각 통신사의 APN 주소 값을 입력해주세요 이제 한두 번 껐다 켜주면 정상 작동하는데요 저는 바로 정상작동 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와이파이 이름과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화면의 설정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설명은 제품 페이지에 이미지와 함께 남겼습니다 그 설명을 보고도 설정을 못하신다면 인터넷을 잘 아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서로 화면이 안보이잖아요 화면이 안보이는 상태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유심카드값 8,000원으로 세컨하우스, 농막, 주말 농장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s k l k t 는 아주 잘 됩니다 LG는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다음 시간에는 IoT의 또 다른 통신허브 지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